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 마스터리 먼저 볼게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포인트 가드 아니 캐릭터 순위 이제 몇개 들었잖아요. 그걸, 그걸 보면 어, 김수겸을 포인트 가드 랭킹을 2위로 줬어요. 2위. 1위는 이정환, 2위는 김수겸. 그래서 김수겸은 어쨌든 어느 정도 과금 캐릭터기 때문에 스케일 카드한 장에 다이아 300이에요. 300. 그래서 내가 올려야 될꼭 필요한 스킬만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김수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드슛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고 그리고 패스에 미스가 없어야 되는 캐릭터 그리고 스틸이 잘 돼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요세 개를 중점으로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3점슛이 그렇게 잘 들어가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걸 주로 올려야 되는지 저는 녹색 섬광에서요 요거 3개 빼고 이거 넘어트릴 확률, 요거 3개 빼고는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저는 패스보다는 득점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스킬 카드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킬 카드를 올려 줄수 있는 건다 올려 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다음 스킬을 올리기 전, 그러니까 다음 스킬 카드로 사는 스킬을 올리기 전에 있는 그냥 요거 훈련 카드로 살수 있는 것들은 다 찍어 주고 제일 중요한 건요거 백스텝 페이드어웨이는 요렇게다 올려줘야 됩니다 풀스텝 찍어줘야 되고 하나는 돌파인 상태에서 페이드어웨이를 해주는 거고 하나는 그냥 모션 중에 이제 페이드어웨이를 해주는 건데 미드슛을 그래서 많이 찍어줘야 돼요 페이드어웨이가 김수겸 최고의 장점인 스킬이기 때문에 요걸잘 활용하려면 잠재력에서 미드슛을 거의 풀스텝 올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쇼페이스, 쇼페이크, 퀵패스. 저는 안 올립니다. 왜냐면 거의 안 하니까. 득점 위주로 하니까. 이건 조금 캐릭터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자, 캐치앤슛은 내가 잡을 때 바로 슛 하는 건데, 요거 두 개는 레이업이에요, 레이업. 골 밑에서는 사실은 빅한테 블락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찍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굳이 찍지 않았고 그냥 캐치 앤 슛만 올려서 미드슛만 빠르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마스터리를 찍었고 그리고 골미스틸은 다 올렸어요. 김수겸이 리바를 못 잡잖아. 그러니까 리바를 잡고 떨어지, 떨어졌을 때 골미스틸을 재빠르게 사용을 해서 스틸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리바운드 된 공을. 그래서 골미스틸은 골미스틸은 꼭 풀스틸 찍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체인지 점프슛도 점프 마찬가지로 다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권준호가 공 받고 옆으로 한칸 가서 미드슛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바로 옆으로 가서 슛 요거 필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해서 옆으로 가서 슛 음, 돌파해서 옆으로 가서 슛 요거는 올려줘야 미드슛에 조금 다양한 루트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득점 루트는 페이드웨이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마스터리는 꼭요 체인지 셈프슛과 백스텝 페이드웨이는꼭풀스에 찍어주시고 이제 잠재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자 이제 여기서 잠재력 파워포워드용이고 하나는 포인트 가드용인데 포인트 가드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미드슛 그리고 이 방어에서는 스틸하고 패스를 풀로 올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백정태만큼 송태선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스틸이 굉장히 잘 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골미스틸이라는 스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스틸로 가주는 게 좋은데 송태선만큼 스틸할 수 있어요 이쪽은 스틸로 풀스탯 잡아주는 게 좋고 이쪽에선 미드슛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네개는 3점슛을 찍어줘라 비상시에 3점슛 들어간다 어차피 요 맞는 가드의 보조 스탯은 미드슛이 있기 때문에 미드슛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구성을 해주는 게 좋고 나머지는 패스하고 미드슛이 되는 부분으로 일부러 찍었어요 이렇게 패스 미드슛 패스 3점슛 왜냐면 패스에 미스가 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풀스탯 잡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 그냥 껴도 돼요. 요거 방해가 이제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김수겸이 아무래도 마킹하는 이제 캐릭터가 보통 3점 슈터기 때문에, 블락하기는 힘들어도 방해는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과금을 얻을 수 있는 요 완벽 디펜스, 요거 키워주는 게 좋고, 혹시나 모르는 3점 슛이 있기 때문에, 포기란 없다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리 그리고 잠재력은 이렇게 키워주시면 제가 봤을 때 골드다이아 구간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간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김수겸 플레이 영상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김수겸 플레이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김수겸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거고요 자 좋아요 김승현 받고 일단은 패스 위주로 해줍니다 패스 위주로 해주는데 요렇게 페이드어웨일 자주 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슛은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두 번째 슛부터는 잘 들어가 지금도 두 번째 슛에 들어갔죠 이제부터는 내가 슛, 쏘는 미드슛이 그래도 85%의 적중률이 나와야 돼내 전체 득점에서 성공률이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슬램덩크를 할때는 맨투맨 마크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일단 돌파를 쓰고 돌파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돌파를 쓰고 나서 패스로 가든 득점으로 가든 루트를 움직여줘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블락도 블락이지만 최대한 스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죠내 지금 계속 손을 휘두르잖아요 자 여기서 정대만이 바로 쏴주고 근데 안 들어가 원래 노마크에서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여기. 돌파 이후에 페이더에 y 하면 요런건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주 득점 루트는 요렇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방해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자 일단은 든든한 비기 한명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기 없으면은 김수겸 플레이하기 힘듭니다 리바를 잡아줄 확실한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거 본 것처럼 제자리에서 돌파하고 일반 미드슛도 들어가죠. 그래서 김수겸은 레이업하면 무조건 블락을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드슛으로 득점 루트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3점 슈터가 득점을 해도 안되고 무조건 2점으로 가도 안되고 이 득점을 잘 배분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들어가지. 김승현 같은 경우는 이전 미드슛이 성공률이 85% 이상은 돼야 그래도 게임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지금 사실은 이제 고티어 김수겸들 보면은 이게 슈팅하는 척하면서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직접 많이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자 여기서 김승이 받고 다시 주고. 자 빠져주고 여기서 돌파 쓰고 다시 페이드어웨이 써주면 들어가죠 들어가는 계적은 조금 높아요 공이 높은 궤적으로 날아가면은 거의 들어가더라고요자안 들어가면 근데 김수겸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와 일단 3점 슈터가 기본적으로 3점 슈터를 맡아주는 게 좋은데 요즘은 사실은 신준석보단 정대만이 더 좋은 것 같아 방해 저항을 잘안 받아요 이런 거 패스를 빨리빨리 가져가줘야지 김수겸은 그래서 패스 스탯을 찍어줘야 돼 왜냐면 패스미스 나면 안 되니까 줍줍도 좋고 자, 여기서 다시 페이더웨이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꼭 거리를 둘수 있으니까 방해저을덜 받는 게참 좋은 것같아 신준섭을 원래 노마크로 넣으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제가 북에는 신준섭을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골밑에서 스틸을 계속 휘적휘적 해주다 보면 은 하나 걸려요 이렇게 녹색 성광을 얻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패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나 같은 경우 이거 쓸때 그림자 돌파 이후에 이런 레이업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림자 돌파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색 성광 받았을 때 스킬을 썼을 때 주로 하고 스틸 많이 하려고 막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 김수겸으로 3점슛터 많이 와크해와서 아는데 옆으로 하는 블럭이 잘 먹더라고요 따라가면서 옆에서 블럭 블락 치면 은 블럭이 잘 되더라고 이렇게 스크린도 많이 서주면 좋고 자 계속 부지런히 스틸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자 리바 잡아주면 정대만 받고 바로 3점 이런 거 들어가죠 지금 정대만이 좋아 왜냐면 신준섭은 궁 쓰면은 3점에 한번 나가야지만 정대만은 요게 일정 쿨타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대만 쓰는 팀은 저거 파란불 들어오면은 3명 다 정대만 막잖아 아 정대만 리뷰를 하고 있네 이거 다 들어가거든 이거 신준섭보다 좋아 지금 내가 괜히 5위 준게 아니에요 정대만한테 지금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달라.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다르지 그래 약2 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각 그리고 체인지 아까 요거 있죠? 옆으로 이제 뭐야 건즈노처럼 잡고 옆으로 돌파 이후에 바로 옆으로 빠져서 체인지 점프슛 요것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김수겸의 필수 스탯은 뭐다? 페이드어웨이랑 체인지 점프슛 같은 경우는 마스터리를 다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미드슛을 잘 올려줘야 된다 이 정대만이 여기서 간격 두고 쏘는 것 때문에 더 넘사가 됐어요 신준석과 정대만 대결을 해도 이제 정대만이 유리하다는 거지 왜냐 정대만은 레이업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미드슛 스탯 좋아하고 체인지 점프슛, 백스텝 페이드 웨이 요 마스터리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 그리고 잠재력에서 아까 말한 거 미드슛 스탯 엄청 올려야 된다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려야 되고 방어 쪽으로 갔을 때는 스틸 스틸 위주로 파야 된다 그래야 골 밑에서 리바운드하고 떨어진 거를 빠르게 스틸에서 갖고 올수 있다. 내가 리바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격 턴으로 갖고 오기 위한 김수겸의 최소한의 에이지. 그래서 김수겸 속도도 좋고 미드슛 잘 들어가고 지금 더 키우면 키울수록 고티어에서 먹히는 캐릭터거든요. 포인트 가드에서는 2위 자신있게 줄수 있는 캐릭터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내가 김수겸 적응 못해서 진짜 아예 많이 써서 막 승률이 25% 이랬는데 지금 50%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이제 골드 다이아 구간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캐릭터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서 어 현질이 망설여질 때는 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할 거면 윤대협 해라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신준섭도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신준섭 올릴 거거든요 직접 내가 플레이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잠재력과 그리고 마스터리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 직접 다 리뷰를 해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빵렘 덩크 슬램덩크 빡 게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그럼 이만.